맞다. 아휴, 피곤해 좀 자야겠다 아. 뭐야 얼마나 잔거지 아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누구야? <웃음> 유체 이탈이라면 장난을 해봐야겠다. 무언하다. 휴. 그럼 이제 한번 닦아보. <웃음> 휴지가 날라다녀. 어? 어? 어? 안돼! 어 안돼! 안돼! 에. 내가 뭘본 거야? 휴지가 날라왔어 나 어떻게 닦냐 해. 사실은 내가 이렇게 그냥 잡고 흔드는 거였지. 롱안 보이나봐. 으흠. 어 뭐야. 으아! 아 휴지가 떨어졌어. 초를 떠고 와우